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스테로이드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무혈성 괴사 재장애 연금은 부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03나 3718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년경 재장애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인 프레드니솔론과 메틸프레드니솔론을 복용하였고 점차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았으며 끝내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당의 약관에서 면책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범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 재판부의 판단 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존재 여부 쟁점, 이 사건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로를 통해 이러한 약물 부작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급격성이 인정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약물 복용에 부작용으로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각 공기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계통에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혈류장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확률은 전체 투약자의 10 내지 40%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복용한 이사건 약물, 즉 프레디니솔론, 메틸 프레드니솔론은위 분류 번호 중 Y56에 해당하는 물질로 예시되고 있는데 피고의 약관상 보험사고와 다른 보험회사의 약관상 보험사고를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할 만큼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나 보험요율 등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원고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부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양쪽 다리의 고관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채 이사건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연성이 존재합니다. 쟁점, 이 사건 상해가 질병 또는 의료처치로 인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마취제의 투약처럼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 내과적 의료처치만 을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보통 사람으로서는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치료약 복용에 부작용으로 생긴 손해는 위와 같은 의료처치와 구분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쟁점 이 사건 상해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상해의 발생 시기는 피보험자에게 통증이나 신체의 변화 등 자각 증상이 나타난 때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고관절에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1999년 12월 20일 시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무혈성 괴사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러한 무혈성 괴사 증세가 나타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장애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